오늘은 오리온 서버, 포켓몬 서버 광고 할 겁니다. 막걸리? 기분이 좋아지는 가루? 마약과 막걸리가 돌아다니는 서버 이거 맞나요? 삐 그러면 오늘 시작은 물정이로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오리온 지금부터 원활한 플레이를 위해 서버의 규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리소스 팩 사용해주세요 설정 리소스 팩 오케이 됐다 오야 뭐야? 리소스 팩 적용하니까 이거 매뉴얼이 싹다 바뀌었다 슬래시 기본템을 입력해주세요 기본템이 따로 존재하군요 자 기본 아이템 클릭하면 유비 곡괭이와 몬스터볼 15개, 하이퍼볼 10개, 슈퍼볼 10개, 마스터볼 1개를 주네? 어 시작하자마자 마스터볼을 주네? 먼저 플레이하기 전에 법전과 도움말을 꼭 숙지해주세요 숙지하지 않고 질문시 경고 1회 주의해주세요 자 지금부터 법전 간단하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켜서 벤당하면 내 책임도 없어요 이제 오케이. 나다 읽어줬다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사냥꾼인 오리온의 자만심이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 세상에서 자기보다 강한 자는 없다라고 거만하게 자랑하고 다녔다고 한다 이 말을 듣고 화가 난 헤라가 오리온을 죽이려고 전갈을 풀어놓았지만 사실 전갈도 오리온을 죽이지 못했고 오리온은 자신의 애인인 아르테미스가 쏜 화살을 맞아 죽었다 그리고 전갈은 오리온을 죽이려고 했던 공로로 그렇게 하늘의 별자리가 되었다고 한다 자 이제 튜토리얼도 마쳤으니까 서버 플레이를 해볼까요? 언제나 클린하고 매너있는 플레이로 오리온 서버를 즐겨주세요! 어우야 오 스토리 이제 팀 선택을 할 시간입니다 선택하는 팀에 따라서는 얻는 보상도 달라집니다 선택한 팀의 스토리만 볼수 있습니다 각 영웅의 스토리를 확인해보세요 아르테미스는 모든 정보가 미스테리한 신입니다 미스테리한 힘으로 오리온의 횡포를 받는 영웅입니다 저는 아르테미스 한번 해보고싶어요 오케이 달려! 아르테미스 환영합니다 포켓몬을 사냥하면 돈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오리온에서 즐거운 수시관을 보내세요 야생인 것 같고 s 프트 f t 누르면 뭔가 이것저것 더있을까 한번 봅시다 야생 상점 추천 미니게임 마을 패시 상점 스폰 밥 야간투시 어 야간투시 있다! 노력치당, 레이팅, 부저상점, 코인상점, 타임보상 아 그냥 F를 누르면 회복이 되네요 이 서버 스니이 입은 언니들이 왔다갔다 하잖아 좋은 서버구만 삐 r t 를 원하는 지형 찾아봐요 어? RT라는 게 있어요? 어? 랜덤TP가 되는구나 어? 나 여기 좋아. 벌치드 포레스트야 여기 <웃음> 오케이 알파카파이님 어서와요 오랜만.. 안녕하세요 <웃음> 위숲님 왜 여기 계세요? 저기요 사장님네 사장님네 그.. 일하시는 분이 왜 여기 계세요? 여기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케이 짜. 나무부터 캐고 집부터 지읍시다 넘어가, 플래시 마을 만들기. No. 아, 마을 만들기 이름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마을 이름을 하나 건의할게. 아재민 혁명단 어때? 아재민 혁명단 어때? 그건 안 돼. 어, 괜찮다고, 괜찮다고? 내 거예요. 은유님, 은유님, 은유님 죽여. 뒤진다. 어린이 마을로 합시다. 그러면? 음, 무난하게 어린이 마을로 합시다 야생에서 마을로 들어오면 뜬다고? 오! 어이 어이 자네 아재민을 버리고 나와 함께 일하지 않겠는가 우리 섬의 마을의 일원이 되지 않겠는가 아재민을 버리고 나에게 와라 <웃음> 오케이 오케이 자기가 성실하게 들어올 수 있다 하는 사람 손 아이나 손이 못드는구나 마인크래프트는 생각해보니까 마인크래프트에서 손을 못들어 <웃음> 생각해보니까 이거 마인크래프트였지? 아 나는 바보다 오케이 요렇게 다섯 분 먼저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벤의 1번 칸? 네? 이거 뭐야? 스트리머 전용 오 떴어 그러면 이 친구를 마스터블로 잡으면 된다는 거지? 두둥, 동, 동, 셋, 넷, 오. 내가 여기 앞쪽으로 해서 땅을 하나를 더 살게. 그러면 여기는 내 집이고, 여기서부터 각자 땅 하나씩 맡아서 집을 하나씩 짓자. 방송 보시는 분 추첨으로 지금 아이템들이면 방송에서 더 좋지 않을까요? 오. 상품으로 혹시 어떻게 되나요? 그만간 한 개에서 두 개? 느낌표 응모 쳐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기에서 그만관을 드린다고 합니다. 추첨 봉1엘사님 계신가요? <웃음> 저기요, <웃음> 저기요, <웃음> 저기요, <웃음> <웃음> <웃음> 재밌님 <재미있니? 웃음> 사장님, <웃음> 자, 여기 강남콩님의 그만관! 과연 마지막 행운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여러분들 한번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출발, 제발... 어? 다섯 분... <웃음> 아... 달달... 이거... 이거 맞아요. 와, 운영자는 사퇴하라! 48명 중에서 한분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여러분, 하나는 제가. <웃음> 제가, 제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웃음> 눈 가려, 눈 가려. 스윈돌 0403님. 삐. 청코지가한칸넘으셨는데 막걸리? 냠냠냠냠냠냠. 어 좋다. 조그만 나주 그냥. 이게 이게 어린이 방송인가요? 네 태스킹님 왜요? 기분이 좋아지는 가루? <웃음>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저기요 이거 뭐예요? 기분이 좋아지는 가루 뭐야? <웃음> 기분이 좋아지는 가루가 왜 있어요 여기? 은유... 은유인이! <웃음> 마약과 막걸리가 돌아다니는 서버 이거 맞나요? 네 무슨 일이시죠? 레이원 님 이게 맞나? 기분이 좋아지는 가루 팔아요. 한다고요? 개당 얼마? 저기요. 개당 얼마?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죠? 저희 서버에는 기분 좋은 그런 거 없습니다. 아, 레이팅에서 이기면 기분이 좋아진다고요? 아.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 현실적으로 배가 알아봤는데 맞나요? 아, 아이, 오케이, 오케이, 얼른 거래, 거래 얼른, 얼른 어, 야, 야, 야, 야, 오케이, 얼른, 얼른, 받아, 얼른, 얼아 받아, 얼른, 얼른, 얼른, 얼른, 주머니 쏙쏙 어우, <웃음> 기분 좋아지는 약이야, 얼른, 받아 <웃음> 이게 맞나 싶다